나도, 먹고, 나도 싶어. 먹고 싶어. 주인한, 주인한, 주인한 나도 먹을 줄 아는데. 나 오늘 뭐 먹을 거냐면, 짜잔, 삼겹살 도시락. 다투야. 아우 얼굴 좀 치워주라. 도시락은 이렇게 비벼 먹어야 돼. 여기 양념장이 짱 존맛탱이거든. 만약에 타투가 깍굿님 밥에 얼굴 파묻고 먹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? 어, 타투가 어, 얼굴 파묻고 어. 먹으면 나 엉엉 울면서 타투 궁뎅이 열때댓 어? 제발 좀 가만히 있어 정신 없어서 밥 먹다가 체할 거가 드니까 아! 따뜻한 오징어를 먹은 기분이야 따뜻한 입념자가 약간 오징어 수산시장에 가면 파는 그런 그 생선 비린내 있지 <웃음> 나는 분명 생선을 준 적이 없는데 말이야 어떻게 그런 냄새가 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일단 고기를 한입 음. 아니 줄수 없는 게 이거 비빔밥이라니까? 내가 다이어트 식단 먹을 때 항상 같이 먹었거든 그래가지고 이러는 거야 아야 안돼 이건 비빔밥이라서 너못 먹어 안돼줄수 있는 게 없어 안돼 내가 좀 이따 간식 줄게 기다려 아니 진짜 애가 먹을 수 없는 거라니까. 이거 봐, 이 빨간 거 어떻게 먹어? Excuse me! Excuse me! Excuse me! 렇고 사료를 먹으라고 너네는 사료를 먹어야지. 왜 자꾸 엄마 밥에서 엉클던 그렇게... 어, 거야? 음? 네! Yeah. 네! Yeah. Yeah. 아, 따라와! 나도 먹고 나도 싶어. 싶어. 주인아 나도 먹을 줄 아는데. 제발 나도 죽게 먹고 싶게 혼자, 혼자, 혼자 다 먹게, 먹게 이낙별 사라. <웃음> 귀에다가 손좀 불어넣지만, 혼란스러워. 음, 어다 먹었다. 아, 나 양이 많이 줄긴 했구나. 벌써 배부르다. 잘안찔수 있는 꿀팁을 알려줄까요? 점심에 먹던 거를 남겨서 저녁에 또 먹어. 그 사람들 많이 드는 그거 있잖아 시키면 아깝다고 다 먹잖아 그 자리에 앉아서 아깝다고 꾸역꾸역 배에 들어갈 만큼 어, 억지로 우겨 넣으면서 다 먹잖아요 근데 그게 살찐다 그게 진짜 살찐다 차라리 그냥 남겨놨다가 저녁에 또 먹는 게 낫지 내가 요번에 다이어트 하면서 생긴 버릇이 진짜 조금씩 먹고 조금 먹고 금방 배부르면 은 그, 그만 먹고서는 좀 있으면 또 배고프거든 어차피 그때 아까 남겨놨다고 또 먹는 거야. 그럼 돈도저녁되지 근데 약간 부작용이 있어. 남겨놓으면 애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이걸 저기 아일랜드 식탁 위에 올려 잖아 그럼 그거를 습격해서 먹을 때가 있어. 이따 저녁에, 아 저녁에 먹을 거 있으니까 좀 이따 먹어야지 이러고 배고플 때 가서 봤는데 없어. 애들이 이미먹은